<목소리> 아우 야 아우 그찐득볼 엄청 던지네 아우 진짜 이거 엄청 재밌어 엄마 아우 머리야 저렇게 던지는 건줄 알았으면 안 사줬을 건데 아우 시겨 오 액티게먼 아우 아우 아우 야 정신 사나와 야 리오나 저기 누나랑 엄마랑 같이 저기 개천 한 바퀴 돌고 올까? 아니! 얘는? 그러면 은 집에서 그거 던지는 게 좋아? 어? 난 던지는 게 좋아? 어, 아, 아. 아우 참, 안 가! 얘, 비키야! 엄마랑 같이 저기, 뭐야, 개천 갔다 올래? 운동하러, 응? 운동? 그래, 가자. 나 저녁 많이 먹어서 좀 걸을래. 그래, 그래, 가자. 리오니한테도 물어봤는데 쟤는 안 간대. 저거 그냥 던지는 게더 좋대. 아! 야 오리온, 같이 갔다 오자. 나는 안 가. 왜? 거기에 너가 좋아하는 오리도 있는데? 난안 갈래. 난 던지기 오리 하는 게더 재밌어. 그 그래? 엄마, 쟤안 간대. 그냥 우리끼리 가자. 아우 참 우리 운동 다 끝나고 마트도 갈 건데 후회하지 마아아와 아우 진짜 저게 저렇게 재밌나 예 가자 아우 진아아아아아와오 나야어 뭐야? 벌써 왔나? 운동하고 마트 갔다 온다더니 운동 10분 했나 보네. 뭐 해? 그럴 줄 알았지. 뭐 뭐야? 누나 뭐 왔어? 그냥 걸으니까 재미없고 힘들지? 해! 내가 그럴 줄 알았다? 캐캐캐 뭐야? 엄마는? 왜혼자나 왔어? 어? 얼굴이 왜 그래? 뭐야? 왜 대답을 안 해? 방금 방금 뿜뿜 아 어, 근데! 엄마 마트 가.. 안 간대? 어디 갔어? 어? 뭐야? 언제 거기 갔어? 왜 대답을 안 해? 말안 하기.. 게임 하는 건가? 이상하네.. 이상하네.. 전화 온다 어 엄마 응너 저번에 꼬북칩 사오라는 거 있잖아 그 초코맛이지 인절미 아니고 어 초코맛 맞아 맞지? 초코맛이잖아 얘는 아 인절미 맛도 먹고 싶은데 아니 자꾸 비키가 인절미 맛이라고 우겨가지고 어? 지금 누나 거기 같이 있어? 어 우리 운동 다 하고 마트에 왔어. 마트에 누나랑 같이 있다고? 어 그래. 알았어. 리오나 엄마 장 보고 갈게. 그럼 엄마 인절미도 먹고 싶은데 인절미도 같이 사면 안 돼? 어? 어 알겠어. 어 뭐야? 뭐야? 그럼 내가 뭘본 거야? 어 누나가 아니고. 그럼 뭐야? 귀신이야?